여러분은 인천에 속해져 있지만 생활권은 서울과 가까운 또 부천과 가까운 우리 부평구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부평구가 인천과 별개로 생각되면서 독립적인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부평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동부에 위치한 구로 동쪽으로는 경기도 부천시 서쪽으로는 서구, 남쪽으로는 남동구 및 경기도 시흥시, 북쪽으로는 계양구에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부평동, 상곡동,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 두계동 일신동, 십정동으로 총 22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인구수는 55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인천대에서는 계양구와 함께 서울 출퇴근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많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평구가 과연 인천광역시가 맞을까요? 부평구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부평이라는 이름의 인지도도 상당히 높기도 하며 따라서 서울 강남의 관계와는 달리 인천 부평은 약간 독립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부평 독립 논의가 나오는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평이 인천으로 편입된 이유는 조선총독부가 부평 지역을 경성부와 인천부 중 어디로 편입시킬지를 두고 갈팡질팡 하다가 인천부 편입으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때 인천 편입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부평은 서울특별시의 일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또한 부평은 부천시와의 통합도 논의가 되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부평구보다는 부천시의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통합 여론은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인천에 속해 있지만 독보적으로 인지도가 높아 독립적으로 불리는 부평구. 하지만 서울특별시보다 경기도 부천시보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인천광역시의 관문도시 경제의 축 부평구. 어디에 속해 있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여러분들에게 부평구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